9일 일본에서는 39번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후쿠시마는 8일에도 규모 5.0의 강진이 두번 연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도카라일도와 도쿄 인근에 수많은 군발 지진들이 시작되면서 동북 지역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남쪽과 북쪽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듯한 지진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카레열도에서 12월 9일에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12월 9일 발생한 후쿠시마의 얕은 지진에 대한 분석은 없습니다. 오가사와라제도에서의 신발 지진 이후 발생하고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 에서의 얕은 지진이 연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동일본대 지진 당시와 똑같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2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최대 규모는 도점이었습니다. 동북지역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 도카라열도에서 35번의 분발 지진이 발생했으며 가장 큰 지진은 6.0입니다. 8일에 발생한 규모 4.3 진도사의 지진과 같은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도카라열도에서는 23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부 가고시마현 아마미우시마 인근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도카라열도의 규모 6.0 강진 발생지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3일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던 지역과 멀지 않습니다. 11월에는 1995년 한신 아와지대 지진이 발생했었던 진원지에서 가까운 효구현의 섬인 아와지섬에서 진도 3이 연속으로 발생했었으며 12월에는 진도 5의 약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서지방의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11일에 근처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10월달의 수도인 도쿄의 진도5강은이바라키현에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관동과 동북지역의큰 지진 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카라열도에서 규모 6.0을 포함하여 군발지진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동북지역의 산이쿠와바다에서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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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5.8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였고 12월 9일과 12월 10일까지 계속해서 오레곤주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2일 오전 6시 31분에 남미 베네주엘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1시간 뒤인 오전 7시 32분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저녁 6시 31분에는 미국 오레곤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한 지 14일 뒤인 9월 1일에 일본 호카이도 치토세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또한 후쿠시마와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에서 규모 5 이상의 강진들이 연속 하여 발생을 했었습니다.